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그려볼 수 있는 물체를 가지고 스케치를 헬, 해볼 건데요. 아, 집안에 뭐 간단하게 그릴 게 없나 찾다가 발견한 거예요. 학교 후배가 벼룩시장 어, 구경 가자고 해서 우연히 어, 발견한 장난감인데, 그렇다고 제가 오타쿠는 아니고, 아, 귀여워서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음, 일단, 어... 그림 그리는 재료는 다양한데 저는 뭐 연필도 있고 펜도 있는데 저는 오늘 펜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시 정물을 올려놓고 일단 스케치를 시작해봅니다